이번 영상은 신규 캐릭터 준의 정보와 새로운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준의 경우 모든 그랑 웹폰이 극초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신규 캐릭터 준은 어둠 속성의 서버딜 역할로서 마법 속성과 천 장비를 장착합니다 보여주는 능력치 면에서는 서버의 역할로 흡혈을 같이 해주는 느낌이 강한데 기본 패시브로 남은 HP가 60% 남았을 때 본인의 기본 공격시 35% 확률로 데미지의 10%만큼 흡혈을 하며 직업 스킬 또한 5초간 팀원에게 흡혈률 증가와 쿨타임을 줄여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레아드 없이 플레이를 해도 이 브레이크 때 직업 스킬을 사용 후에 딜을 넣는다면 팀원 전체가 풀피가 될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의 그랑물폰을 살펴보면 은 QE와 같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박과 다운을 가지고 있죠. 이 점은 비속성 보스인 7챕터의 카도프, 엘리케, 오만에서 q 이 대신해서 준을 넣어 이 어둠 속성으로 좀더 쉽게 딜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R등급 티니는 다운 저항과 흡혈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등급 웨폰에선 가장 잘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 스킬의 딜 퍼센트까지 제일 높아서 다운 저항 웨폰이 없으신 분들은 이 웨폰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흡혈을 가지고 있는 SR 웨폰의 릴레아스 이 릴레아스는 흡혈의 서약을 박힌 대상을 공격할 때 공격 대상자가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말고도 나머지 두 개의 캐릭터도 회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5첩으로 하게 될 경우 데미지의 5만큼 회복인지라 평타와 스킬공격 이 두개의 사용으로 충분히 힐량이 될것 같습니다. q 의 아케나트와 비슷한 역할인 이 SR 펠릭스는 q 의 말랑이처럼 소환체를 소환하는데 이 소환체가 공격할 때 최대 MP의 2%만큼 회복도 합니다. q 는 회복 재생량 증가와 만화 사용량 감소가 붙어 있었는데 이 준의 외퍼는 바로 회복을 하니 자동사냥할 때도 유용해 보입니다. SSR 웨폰에선 변신 웨폰인 가비는 추가 패시브는 없으며 별도장에서 크리티컬 터질 때한번더 공격하는 카르트 이리스와 아르키와 같은 효과가 있고요 적의 남은 체력이 낮을수록 딜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신할 때 1초월을 해야 흡혈이 가능했던 잉그리드와 달리 가비는 초월하지 않아도 변신만 하면 은 바로 10% 흡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본 공격 데미지가 35%나 증가하기에 보스전에서도 브레이크 전에 변신을 시키고 브레이크에 들어간다면 이 브레이크 딜량도 챙길 수 있는 당연 1티원 웨폰이네요. 바도르는 속박 저항을 가지고 있고 법인의 적에게 침묵을 거는 PVP에서도 아주 사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 상태는 스킬만 사용하지 못하고 이동과 평타 공격은 계속 가능합니다. 카르트의 바르크가 가지고 있는 속박과 같이 사용된다면 쪼를 소환하는 보스전에서 좀더 쉽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네요. 더글러스는 현재 가비를 제외한 가장 쓸만한 s s r 웨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형을 소환하여 공격하는데 반각 디버프와 저주 상태를 부여합니다. 이저주 상태는 2초마다 20%만큼 데미지를 주는 디버프인데 이 10초동안 공격을 계속하니 누적 데미지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패시브로는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이기에 카르트의 이리스와 아르케 패시브와 함께한다면 더욱더 딜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방 스킬에서는 방각이 없는 게 아쉽지만 소환되어 있는 15초 동안 계속 공격한다는 장점과 3초마다 이 저주 상태를 넣기에 보스전, PVP전 둘다 아주 필수로 사용하게 될 웨폰입니다 마지막이 결투장 전용 셀피리스입니다 10초 동안 인형을 소환하는 형태의 웨폰이고 첫 공격할 때 10초 동안 공격력을 감소하고 그 후에는 50% 확률로 고통 디버프를 겁니다 이 고통은 1초마다 스킬 데미지의 10%만큼 데미지 넣는 디버프네요 더글러스의 저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투장 전용인 이유가 바로 패시브인데 결투장 입장할 때 15초간 적들의 공격력을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하늘의 수호자 영초월 그리고 마그누스의 패시브 등 공격 버프 한개를 그냥 없애버리는 효과이기에 추가 효과 하나하나 중요한 상위 랭커들한테는 엄청난 효과가 될것 같습니다 이 설명들이 웹폰들 말고도 SR 칸나의 회복 불가 디버프, 그리고 SR 네오테라의 변이 상태 등 다른 캐릭터들보다 디버프적인 효과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평타는 총 6회 공격으로 2회씩 끊어서 빠른 공격을 하며 기존의 큐이와 세리아도와는 비교되는 공속입니다. 나마리의 다음으로 자동 사냥 식 효율이 가장 좋게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초반 상태로만 보자면 은 최종적으로 QE 대신에 넣을 수 있는 캐릭터로서 7챕터에서 빛속성을 상대할 때 엄청난 효율을 낼 것으로 아, 앞으로 나오게 될 정령왕의 시련이나 새로운 강림령 등에서 빛속성 대항용으로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이미 잘 키운 엠픽셀의 딸 QE가 있다면 굳이 줌 뽑기에 올인해서 뽑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벤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준 전용 이벤트 던전인데요 오르타 이벤트 던전과 같이 준의 SR 그랑웨폰 한개씩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어둠 전용 SR 아티팩트와 SSR 그랑스톤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르타 던전 때와 다르게 난이도가 어려움까지 있고요 총 20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별로 한 개씩 클리어할 때마다 무료 다이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서 꼭 보상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난이도를 전부 클리어할 시 참여자 전원에게 주는 성복의 열매 5개와 당첨자 100명한테 주는 문화상품권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같이 합니다 보상은 4월 3주차 점검 후에 지급되며 문상 당첨자는 인게임 내 우편으로 안내한다고 하니 인게임 우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준 전용 이벤트 던전은 4월 2주차까지입니다 아직 1주차 점검이 언제인지가 정확하지 않기에 이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랑웨폰 획득 이벤트 관련입니다 4월 1주차 점검까지 준의 s s r 그랑웨폰 획득하는 개수에 따라 다이아를 주는 이벤트입니다 종류 상관없이 4개를 획득할 때총 1만 다이아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잠재능력으로 이미 2개를 획득할 수 있으니 뽑기에서 2개만 뜬다면 확정입니다 오르타 확률업과 준 확률업 뽑기가 나왔습니다. 둘다 따로 이렇게 배너가 있으며 오르타 확률업 뽑기는 성목의 열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천장 도달할 때 70% 확률로 뽑기가 나오는데 어 이번 뽑기는 조금 선언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전 오르타가 처음 나올 때는 여기서 천장 찍을 때 오르타 외폰만 100% 확정으로 받았는데 어 이번 확률업은 천장 다 채워도 여기서도 70% 확률로 오르타 웨폰을 받게 되고 여기 준확률업에서도 70% 확률로 준웨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미 안타깝게도 1천장에서 카르트 웨폰이 나와서 조금 지금 부들부들한 상황입니다 오르타 확률업 뽑기는 3월 5주차 어, 그러니까 3월 31일 수요일까지로 예상되며 준 뽑기는 4월 2주차까지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주차 점검 전까지 6챕터, 7챕터의 소울 왕국 퀘스트의 처치수가 10마리로 하향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상품에서 럭키박스라는 새로운 패키지가 생겼는데 그랑주얼과 몬스터 소울, 경험치 포션을 랜덤으로 한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하나 구매할 때 11,000원짜리에서는 10개 박스가 들어있고요. 33,000원에서는 35개의 박스가 들어있네요. 최대한 포션이나 몬스터 소울보다는 그랑주얼 쪽으로만 잘떠준다면 어, 괜찮은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준과 그리고 뽑기 시작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뽑기를 조금 더 해보고 어, 준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한번더이 준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